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의암댐 하류 지역인데요 여기 의암댐 하류에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서 제가 견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오 히트! 한 마리 히트입니다 한 마리 히트야 Yeah. 와 시작하자마자 와 색이 쁜어 갈견입니다. 우와, 색 엄청 이쁘죠. 갈견이 한 마리 오 히트 이야. 오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오 수저 오, 쪽으로 간다. 야, 야, 이번엔야 갈견이 암컷이 오, 엄청 커요. 와, 손바닥만한 갈견이요 와, 오히트오야 사이즈 괜찮습니다. 와, 야. 와, 와, 야 이거 보세요! 이번에도 엄청 큰갈련이에요 와... 오히트아 사이즈 좋고! 아. 오! 사이즈 좋아! 이야... 야,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와, 이런 엄청 큰갈견이 와, 너무 손맛이 장난 아닙니다. 막 땡기는데, 와, 사실 사이즈가 크니까 힘도 좋네요. 오, 오 히트. 이야. 아 올라옵니다. 올라옵니다. 야와 갈견이 사이즈 괜찮네요 아까 잡은 것 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와 갈견입니다 오 히트 오. 와이 좋다 와 사이즈 와와야 엄청 커요 와, 와, 야, 사이즈 봐. 와, 봐요. 손바닥만 해요. 거의 한 20cm 정도, 20? 15? 15 정도 돼 보이는, 어, 그런 사이즈에요. 와, 그래도 한15 정도 돼 보여요. 와, 와, 돼 보여요. 와, 예상도 되게 엄청 큰 녀석이 올라왔네요.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진 낚시를 해봤는데요 와 엄청 큰 갈견이와 피라미들이 여기에 지금 한자리에 다 모여있습니다 피라미와 갈견이들이 산란철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출수공도 거의 닫혀있고 그 다음에 알가진 피라미들이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는 한번 피라미 구이나 피라미 매운탕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디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